오늘 컨셉은 스포츠 머리인데 원래 좀 짧게 자르고 다녔던 분이시긴 한데 이거 다 어디 갔어? <웃음> 우리 우리 친구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랫동안 스포츠 머리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숱이 없거나 어 이렇게 좀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또 스포츠 머리 자르면 훨씬 더 우리가 배우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친구를 한번 섭외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, 지금 요거 갈라진 거는 스크래치가 아니라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괜찮죠 숱이 없어서 약간 편하게 보이네요 우리 스포츠 머리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내가 살짝 뭐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약간 머리 스타일이 원래 워낙 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머리는 또 짧은 머리에서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아예 처음부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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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숱이 위쪽엔 없지만 밑에 양쪽의 사이드는 좀 약간 숱이 좀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위쪽에 머리 쪽에는 숱이 약간 적지만 지금 위쪽 그 가이드 라인 쪽이 헤어 라인 쪽에서 위쪽으로는 어 약간 옆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은 숱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앞머리 좀 짧게 잘라드리고 어 숱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짧고 숱이 별로 없으시면 물을 많이 뿌려 놓는 것 보단 물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 잘라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볼수 있게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인은 한 3mm 정도로 원래 우리 친구는 좀 짧게 자르니까 원래 좀 오늘 짧게 자르는 스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라인은 3mm로 싹 밀어드리고 위쪽의 라인은 이거를 다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라인을 좀 잡는 거랑 위쪽에 이 부분들은 조금 짧게 자르는게 원하니까 자르고 앞머리에 약간 앞머리 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다 정리를 해서 좀 짧게 잘라서 약간 어 살짝 모이칸 같은 느낌도 살짝 나게 좀 짧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친구랑 이렇게 하려니까 자 옆에 라인 같은 경우를 3mm로 잡고 이렇게 탭을 끼셔서 3mm로 똑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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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눕히시면 안 돼요. 절대. 빛의 어떤 그 각도상으로 두 상에 이 옆에 라인의 두 상에 딱 갖다 대시고 이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. 네 이렇게. 아시겠죠?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약간 위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일자로. 그러면 벌써 옆에 라인이 어느 정도 끝나가요?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. 적당하게 연습을 많이 하신 상태에서 스포츠를 들어가시면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잘라주시고. 벌써 염라인이 끝났죠. 지금 이 부분,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3mm나 4mm나 이런 걸로 해서 솔직히 쫙 올려주세요. 이렇게 쭉. 쭉 올려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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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카메라를 잡고서 자르는 중이라 좀 약간 흔들려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훨씬 더이 부분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3mm로 똑같이 이렇게 밀어 주시고요 위에까지 살살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귀의 라인 자 이런식으로 3mm로 싹 밀어 주시고요 밑에 라인은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이렇게 그렛나루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는 보통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흰색을 나오는 거 싫어서 아마 밀어달라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쳐주세요. 지금 현재 위에 머리는 하나도 안 자른 상태죠? 위에 분명히 좀 짧게 자르는 거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자르는 걸 지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귀잘 잡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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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것도 어려워요. 그래서 3mm로 탭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. 이런식으로 이 부분도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. 라인 잡을 때도 끝에까지 나와있는 이 머리 끝에 나와있는 곳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. 이거를 너무 푹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. 이렇게 집어넣으면. 그 라인 잘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깔끔하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이 부분도 약간 좀 머리숱이 양이 많다 생각하실 땐 약간 이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머리는 그래서 이 정도도 한3 4 m m 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떤 그림자나 이런 생기지 않죠 이런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겨버리면 또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짧으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머리가 이상적이죠. 이렇게 자, 그 다음에 뒷머리 보겠습니다. 뒷머리도 마찬가지. 자, 3mm로 똑같이 뒤통수 부분까지만 살짝 올려주세요. 지금 현재 이 분은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위까지 올려버리면, 이 위까지 올려버리면 또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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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조금 더 뒷머리를 잘 자르는 미용사가 되시라고 제가 뒷머리 쪽도 많이 좀 올리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. 네,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. 숱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뭉쳐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좀 정밀 작업이 필요해.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나씩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치셔야 돼요. 파지지 않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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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쨌든 어느정도 선에서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라주시면 우리 손님도 분명히 이해하십니다.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층이 별로 없죠. 가까이서 보면 거의 없어요. 멀리서 보면 뭐 살이 쪘다 그러나요?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머리가 굴곡이 생겼대요. 맞는 소리입니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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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런식으로 45도로 해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이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잘 나가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자 빗으로 머리카락을한올한올 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식으로 쳐주세요. 이렇게 뭐 클리퍼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물을 뿌리면 절대 안보여요. 머리카락 자체가 한가닥 한가닥 튀어나온게 안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.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둘, 둘. 리듬을 타는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잘라주시면 윗머리도 끝. 아주 잘 잘랐죠. 깔끔하게. 자, 그다음에 앞머리 클리퍼로, 자요렇게 앞머리 같은 경우를 클리퍼로 이렇게 잘라 주십니다. 그다음에 앞머리의 선을 살짝 이렇게 내주시면 좋아요. 라인.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라인 그러면 끝 아, 깔끔하게 됐나요? 아주 잘 잘랐습니다. 다음에 약간 마무리. 이렇게 해서 머리 다 잘랐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잘 잘랐고요. 네 스포츠 머리.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잘랐습니다. 초보 미용사 파이팅. 파이팅. 레이크 구독. 구독. 구독. 좋아요. 좋아요. 알림 설정. 꾹.